Thank <laughs> you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체리모찌, 초코모찌 먹방 Let's 츠고이 초코모찌는 CU 편의점에서 파는 한국 초코모찌입니다 그리고, 짠! 얘는 일본에서 파는 체리모찌예요 자, 오늘은 이 두개를 먹겠습니다 볼게요. 음, 어 안에 되게 새콤달콤한 게 들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음, 겉에는 찹쌀떡처럼 생겼고, 안에는 마시멜로우가 있고, 그 안에는 체리, 체리향 시럽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음, 맛있다. 다음은 초코머치 먹어볼게요. 음. 안에는 초코가 들었고 겉은 다 찹쌀떡입니다. 어, 맛있는데? 얘는 이 수식이 같이 생겼어요. 오, 역시. 일본은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너무 디테일해. 음, 짱 짜자잔. 조립팡 음~~ 어, 역시 조리퐁 이 맛은 우리나라에 있는 찹쌀떡있죠? 그 찹쌀떡 안에 팥이 아니라 약간 새콤한, 새콤시큼한 시럽같은게 들어있는 맛입니다. 시럽이 체리맛이 잘 안나요. 그냥 시큼한 느낌입니다. 약간 짱구 엉덩이같이 생겼어요 와, 이 초코모찌는 진짜 생각하는 그 맛이에요. 초콜렛 맛인데, 초콜렛 떡이에요. 음. 초콜렛 맛이 약간 티라미슈 맛이 나요. 오늘 그래 먹방은 여기서